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45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이 조금 나왔는데요. 함께 나왔던 노래도 잘 어울렸고 그동안 정겨울와 정영준의 큰 아픔이 너무나도 공감되어서 슬프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협동해서 쓰레기 악당 주애라와 남유진에게 복수해야 하죠. 이번 45화 리뷰와 46화 예고 분석 시작합니다. 45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정영준이 정겨울과 오세린의 영혼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정영준의 키홀더였는데요. 키홀더 안에 있던 것이 중요했죠. 정겨울이 정영준에게 주었던 네이클로버였습니다. 네이클로버는 희망과 행운의 상징이죠. 이런 네이클로버를 찾았던 건 정겨울이었습니다. 정겨울이 네이클로버를 정영준에게 선물하고 그 네이클로버는 다시 쓰레기통에 버려져 영영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겨울이 쓰레기장에서 열심히 뒤져가며 찾았죠. 이건 곧 있을 스토리 전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복선입니다. 이제 정겨울은 또 다른 네이클로버를 찾을 텐데요. 그럼 바로 정겨울의 딸인 남소희입니다. 정겨울은 이미 바로 앞에서 딸을 못 알아보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현재 서하늘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남소이는 서태양과 정겨울과 함께 행사에 가게 됩니다. 46화 예고에서 주애라를 남만중이 해외지사로 발령 내버립니다. 좋아하는 남유진의 모습이 어찌나 역겹단지 화가 났지만 어쨌든 주애라가 당하는 것에 통쾌하게 느껴졌네요. 예고에서 주애라는 심각한 표정으로 뭐라고요? 남소이를 찾았다고요? 라고 말을 하며 불안해합니다. 주에라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소희를 납치했던 것이 알려지면 남유진 가족의 엄청난 분노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한 주에라이지만 그녀의 목표는 남유진과의 결혼이기 때문에 어쩌면 주에라에게는 남소희가 나타났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제 주에라는 감옥에 갈 일만 남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정겨울의 네이클로버가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보셨는지요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정겨울이 남소희를 어떻게 알아보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겨울과 남소희의 만남을 바라 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